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라이프 자, 오늘은 브라질 열대 과일 먹방 뭘까요? 제얼굴만한 얼굴보다 좀 작지만, 얼굴 반만한 음, 냄새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바로 아보카도 네, 브라질에서는 아바카치라고 합니다 아바카치아바카치아바카치아바카치아바카아바카치아바카아바카치아바카도 아바카쥐, 아바카치아바카도아바카도아바카치아바카도아바카도아바카치 아바카쥐, 아바카치바카쥐바카쥐바카쥐바카바카 그려면 슬... 샤... 뭐 UFO 같은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쌓여져서 그렇죠나 파파야 아보카도 they'll h e l <웃음> 자. 이렇습니다. 씨가 엄청 커다란 단하나 있죠? 요즘 한국에서도 이아바카도 아, 아, 아보카도를 많이 드시니까 네. 근데 브라질 건 엄청 커요. 이거보다 더큰 것도 본 적이거든요. 이거는 뒀다가 먹고 이거는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 녹아 녹아 버터 한입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건강한 느낌 진짜 녹아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어 아침이라 집에서 키우는 새가 울고 있어요. 음. 너 아직도 구독 안 눌렀어. 너무 맛있어. 진짜 부드럽고 담백하고 왜이 아보카도를 맛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Não gosta de abacate. Não gosta de abacate mais não. 이렇게 맛있는데. 음~~ 브라질 아보카도를 먹어봐야 돼 아, 그래야 이 맛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이안 가득 행복함 미치맛이 편리스 아바카트 따봉 진짜 너무 금방 먹었는데요. 저는 과카몰리로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보카도가 어디에 좋죠?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좋은 아보카아아카 아, 보아카 아보카도가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염산, 섬유질, 철분, 칼슘, 루테인,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20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다고 합니다. 칼륨은 혈압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고, 루테인은 시력개선, 염산은 세포재생,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는 질병예방과 염증예방, 강력한 황산화 성분,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가 다량 들어있으며 항암 효과가 있는 천연 식물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해독작용으로 간 건강을 돕는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라텍스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텍스 알러지는 또 뭐죠? 체중증가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지방 함량이 많아서 하루에 1 5분의 1 조각만 먹으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나 반을 먹었는데 부드럽고 담백하고 맛있으니까 쑥쑥 들어가니까 살 찔만 하겠네요 샌드위치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다른 과일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슈퍼푸드 인정. 아아 바카테. 또이 스토리게 바카테, v o v 아씨, você t 바카테 아, 케린도. 다지 브라질에서. 브라질 라이프.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